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조용하다 보니 주택가격으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실제 많지만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많고 그 밑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 아파트는 2년이나 3년 뒤에 이삭 죽기로 자를 하셔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아파트가 주춤 하다 보니 지금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대개발 보상 부분이 대구 남구 서구 중구 달 수가 할것 없이 평균적으로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금액을 책정해서 보상해 주다 보니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그 주변에 인접한 매물로 나온 주택가격들이 8m 기준에 1200에서 15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800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1800까지는 거래가 되는 게 없고요. 8m 기준에서 남구 서구 중구 수성구도 가격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성구 외에 보상을 받은 분들이 지금 수성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성구 가격이나 남구, 서구, 동구 할것 없이 대부분 아가구주택이나 2층 주택 단독주택들이 가격대가 평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재개발로 해서 보상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초 옆에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금액들인데요. 12억입니다. 12억 1430만원 대지는 55평 뿐이 안되죠. 평당 2200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속집에 있는 분들은 조금 가격대를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은평수 대비 기본적으로 1500만원 1 0 0 0 가량 보상을 받다보니 이렇게 인접하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매물로 내놓는 2000주택이나 다가구주택 1,500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8매가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주택을 사는 분들은 대부분 건축하는 사장들이 주택을 사서 다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다시 신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집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속집 같은 경우도 평당 2,500만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021년 지금 수성구 초등학교 옆에 보상을 해주는 가격대가 2,000에서 2,500만원입니다. 적게 받은 분들도 계시고 잘 받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주택을 1,800, 1,500, 2,000만원 얘기를 합니다. 1,800, 1,500, 2,000만원 주고 살 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 단독주택인데요. 실제 단독 2층 다통주택 개통료. 보면 계산을 해보면 11억 6,800만원. 매매 거래가기 대지는 58평. 평당 계산으로 하면 1,240만원 가량의 금액이 나옵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주고 사실 분들이 없습니다. 실제 실거래가로 재개발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래되는 가격은 8m 기준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비싸봐야 1500만원 이상은 거래가 안됩니다. 물론 대래서 소비센터 같은 경우 10m, 12m 도로 같은 경우는 1,500만원까지 1,6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중동에 보상해줬는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액은7억보천입니다 대지가 5 7평이고다분당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분당 1,300만원 보상을 받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평, 2억 5,300만원이죠. 여기도 평당 가격을 2억 5,300만 원 하면, 대지는 11평 분이 되지 않지만, 평당 금액은 2,300만 원이지 3,000이나 8억 5억 대 대부분 보상을 받았는데, 15억 15, 8,800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이지만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보상 금액이 평당 2,900만 원, 3,000만 원 가량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실제 2020년, 21년 할것 없이 평당 보상 금액이 약 1500에서 2000만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 너도 나도 마찬가지 보상을 안 받는 분들도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서 매물로 내놓고 손님이 붙으면 금액을 더 올리고 손님이 되겠다고 하면 금액을 더 올리고 운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방 주인들이 팔 생각이 없으면서 반을 본다고 하죠. 혹시 이렇게 금액을 내놓으면 실제 팔리겠느냐 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실제 손님이 붙으면 안 팝니다. 안 팔고 아내 시세가 이 정도 되니까 좀더 받아야 되겠구나. 물론 자기 재산을 뭐 아끼고 재산 정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팔지 않을 것은 안을 보지 마시고 얼마 정도 받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폴 필요도 없고 실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보상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보상금액을 제외하고 실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보상했는 부분많이 아니고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효성병원 뒤쪽에 다가구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들입니다. 2020년 대부분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보상을 받은 분들이 가구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래가 작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을 보겠습니다. 최근 2021년 2월을 보겠습니다. 대지 62평에 M의 금액은 6억 8천만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체 이게 2021년 2월에 달 거래된 금액이고요. 2021년, 나머지 21년, 21년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61평에 8억 9천입니다. 계산을 대강 안해봐도 평당 1100에서 1200정도.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2층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입니다. 4층 다가구 주택에 상가가 들어 있는 자리로 해서 금액은 1450만원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일반 2층 단독 주택보다 조금 더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되는 것들은 8m 기준으로 1 0만원 정도의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300에서 1500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속집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그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매매가격이 4억 3억 3지가 61평이면 기본적으로 천만원 밑에겠죠. 실제 거래된 금액은 할매달을 묻지 않고 속집으로 704만원 정도에 매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 중동, 두산동, 황금동 할것 없이 평당 가격이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가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수성구만 그러냐 황구 서구 발서구 할것 없이 대부분 평균 가격이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8매가기준에서 천에서 천오백만원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보상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굳이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구사를 하기 위해서나 학군을 위해서는 대부분 수성구로 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성구의 매물이 위한 상황이 됐고요. 마찬가지 지금 서구 평리동 역세권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을 보게 되면 그쪽에서도 실거래가는 1000만원에서 800만원, 비싸면 1200만원, 8m 기준인데 실제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 1800만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수성구 중동을 위주로 해서 보상당하는 금액들이나 실거래된 제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은 강구, 서구, 중구 거래대로 실제 거래가 얼만큼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